자 이번에 좀 아기자기한 게임이 하나 나왔어요 킹덤빌더 있습니다 어떻게 플레이한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런식으로 이동하고 왼쪽을 누르면 음. 게임을 취하죠 자,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나무죠 한번 집어볼게요 자 이것도 집으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자 나무 하나 집는데 손을 두개다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딱 느낌이 오죠 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건물을 먼저 뭘 짓겠다고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아이템을 옮기는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게 도시광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옮겨봅시다. 일단 초반에는 좀 손이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옮기면 완성!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집을 한번 지어볼게요. 자, 집을 지으면 새로운 방문객이 온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도 한번 져보죠. 일단 나무도 좀 열심히 빼고 좋아요. 자, 한이 정도면 되겠죠. 이거를? 아이고 다섯 개를 빨리 올림 옮깁시다 아이고 잘못 옮겼죠 자두개 남았습니다 에헤이 나머지 하나 남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러면서 새 친구가 나왔는데 아, 이 친구 빈둥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눈치가 좋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도시 광장에서 챔피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있네요. 자, 인터랙션 아, 이렇게 고용을 한번 해봅시다. 마리엘라는이죠 자, 마리엘은 이제 제 동료입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액션을 하면 똑같이 따라해 보기 좋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열매를 캔다. 그럼 얘도 열매 캐요. 제가 이거 든다? 그면 얘도 나무를 들어요. 참 보기 좋아요. 아, 일단은 먹을 게 필요하니까 열매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음... 여기 베리 농장 있죠? 이거를 하나 지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채집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농사를 지은다고 해야겠죠? 농사를 지어서 베리를 만들어줄거예요자 그거 가지고 와. 가져오시고 음 보기 좋네 자 일단 나무 좀 빠르게 캡시다 다 될게 많아 자 이렇게 놓고 좋아 자 여기다 옮겨 놓고 옮겨 놓고 옮겨 놓고 옮겨 놓고 옮겨 놓고 그 마지막 가져오시고 그리고 집을 하나 더 지어야 될 거예요 제 일꾼이 좀 모자르죠 그래서 바나만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한 다섯 개가 생겼죠 집을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여기면 되겠죠 여기다 짓고 가져와 호잇 자 이렇게 놓고 지금 먹는 게좀 부족하니까 잠깐 좀 채집을 할게요 집해놓고 이런 거 미리 빼놓고 그치? 한밤에 열매 가져와 자, 이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호잇 됐고 음, 갖다 나 내가 이 나무 옮겨, 옮기고 겨옮 있을게. 자 이것도 넣고 좋아요. 새 친구 생겼고 여기다가 바로 지정을 할게요. 엠블린이라고 되어있죠. 좋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번에는 지금 애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 무섭죠. 저런 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일단 블랙스미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겠죠 자 여기다 한번 지어 볼게요 나무가 12개나 필요하니까 공료를 이용해서 좀 다르게 자 벌목을 합시다 어차피 나무들은 잘할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도 자그리고나서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말고 에헤이 멧돼지 도망갔죠? 어우 깜짝이야 지금 은 저희가 목유기가 없기 때문에 그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 자 중간에 열매도 좀 채워 놓읍시다 열매가 하나도 없죠 자, 여기에 갖다 놔야지만 그 수량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자동으로 옮길 사람이 생기긴 하겠지만 이런 거좀 신경 써줄게요. 그쵸? 미리 좀다 옮겨 놓읍시다. 그래, 그래, 좀만 힘내자.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고 다시 나무를 좀벌먹을수 있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가져와, 가져오시고. 그래. 한번만 더 옮기면 돼요 제 친구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음 여기도 분명히 사람을 지정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음, 일단 제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아이를 해고를 시킬게요 일단 일하라고 시킵시다 그래서 이 마리엘을 이쪽에다가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기를 만들어 주렴 자 나무 검이죠 목검이죠 목검 자 목검을 만들려면 나무 3개가 필요하대요 이거를 바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에헤이 거기 말고 좀 시간이 없긴 하지만 잠깐만 여기 가득 차고 있잖아 이러면 곤란한데 자이 아이의 이 도움을 받아야겠어 일단 그만하고 그 챔피언을 고용할게요. 일단 먼저 먹을 것좀 옮겨놔야겠어. 엠블린을 제 챔피언을 고용하고 먹을게 부족하니까 일단 이쪽으로 옮겨놓자. 이정도면 됐어. 5개면 버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나무를 옮겨줄게요. 목검이야자 슬롯을 3번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걸 자 장착하면, 1번일 때는 도구 3번일 때는 음 좋아요 자 이렇게 되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얘도 무기를 좀 챙겨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거좀 들어와 어.. 들고 이쪽에 갖다 놓자 호이자 이렇게 놓고 인터랙션 나무 검. 자.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호이 하나만 더 됐어. 요이 검을 누구한테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뭐 주니? 난줄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이건 좀고민 해봅시다. 어찌 됐건 얘 역할은 끝났으니까 음... 아니지. 지금 나무를 좀더 캐가서 집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이쪽 옮겨 주고요 그래 일단 먹으면 괜찮을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해고시킬게요 단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 지정을 합시다 일단 마리에를 이쪽에다 됐어 이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 바로 집을 만들게요 자 집은 음... 여기 뒤에다 질게요 자 이렇게 하고 벌목시켜주고 자그다음면 여기다 갖다 놓으렴 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나만 더 제가 알아서 가져오겠죠? 아, 이거를 어떻게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일단 새 친구가 생겼네요. 자. 도백쇼. 또, 또 먹을 게 부족하니까 또 옮겨놓고. 잠깐만. 우리 지금 몇 명이지? 아이고 한명 더 고용해야되네 자 이거를 이쪽까지 옮겨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자동으로 운반하는 아이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캐리어 스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쪽에다가 지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짓고 빠르게 아이고 이거 아직 안 자랐죠? 자란거 위주로 해야 돼요 다호이 자그 다음에 여기다 사람을 고용합시다 제가 하워드라는 애가 있죠 이 아이가 이제 자동으로 운반을 시켜줄거야 좋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좀 도와주긴 해야 돼 얘가 느리긴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좋아 자 이렇게 빨리 옮겨 놓고 자 어느정도 좀 행복해지기 시작한것같아요 애들한테 아이템을 주는 방법만 좀 알면 될것같은데 뭔가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그쵸? 분명 있을거라 생각이 되는데자 이거를 그흠 방법이 없나? 어, 나중에 방법이 있겠지 이제 예, 또 해야 될게 주변에 나무를 좀 심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곡괭이가 없어요. 곡괭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해야 됐고 그 스킬을 좀 연구할 수 있는 걸좀 확인해 봅시다. 아마 매력일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이어온 스킬 l l s 라고돼 있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 아이는 중요한 아이는 아니니까 뒤에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여기다 짓을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야. 거기... 아이... 좀... 이상한 데 질어요, 아 아니야 거기아좀 이상한데 지었어요아 뭔가 있었구나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이쪽에다 짓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 나무를 옮겨 놓을게요 빨리 베시고 받아놓고 됐어. 꼭 나무는 이렇게 짙은 색을 베야된다 그래야지만 나무가 생겨요 여기서 만약에 곡괭이가 나온다면 돌을 좀캘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을 어디서 발견해야 될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한다. 와우 어음 이것도 삼 지정해야 되니? 그렇구나. 멋져졌구나. 집을 좀더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벌먹을 좀만 더 합시다. 됐다. 자 이렇게 놓고 집 하나 더짓게요 레지던스 여기다 질게요 그러고 나서 나무를 가져와 하나만 더 가져와 자 저는 이쪽에서 뵐게요 끝어 어, 잠깐만 오염된 기사가 갑자기 우리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아니 이거를 어? 기부가 되는구나 그래 그래 너도 나랑 같이 싸워줄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무기를 좀 만듭시다 알토스 갑자기 애들도 이제 전투가 가능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인터랙션 해가지고, 나무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들어다가 갖다 놓고. 됐어. 그 다음에, 이걸 지어다가, 잠깐너이 나와봐. 자, 이 아이도 조금 다 전투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영웅을, 알토스를 구용하고, 그 다음에, 한번. 기부가 안 뜨니? 됐다 호잇 아니야 너한테 줄게 좋아요 그러면 셋다 무기가 생겼죠? 좋아요 이러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먹을 게또 부족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쪽에다 사람을 좀 고용해야 될것 같아 집 하나 더 줍시다 아니면 열매를 중간중간 이렇게 채워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옮겨 놓고 미리미리 아 좋구만 사람 한 명만 더 고용합시다 레지던스 하나만 더 줄게요 자 이렇게 지워야겠죠? 와 좋네 파티가 4명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끝. 자, 이렇게 놓고. 스킬 연구하게 여기다 사람을 지정합시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캐릭터를, 아, 이런 식으로 하수 있구나. 근데 코스트가 없네. 어, 일단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 곡괭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또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너 나와. 없어. 이쪽에다가 배치를 시킬게요. 여기다 배치시킨게 낫겠다. 두 명이서 날라야지 좀더 빠르게 어, 음식이그기기가될수 있어.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즐거운 물들을 한번 봅시다. 뮤 스테이션 주변에 나무를 좀 심게끔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될것 같아요. 돌은 어떻게 캐는 걸까 설마 이런 거 캐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한번 좀 테스트 해볼까? 자, 취소하고 이거 안 되죠? 주변에 돌 낚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안 되는 거 같고 크흠... 블랙스피스에서 해야 되나? 자, 한명 이렇게 해제시키고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고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아 뭔지 이해했어요 탐험을 떠나야 겠네요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시 이쪽에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 한명 더 고용하고 레지던스 있죠? 여기다 짓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짓고 가져와 갖다 놓고 그리고 베리도 혹시 모르니까 챙겨 놓고 좋아요 그리고 이쪽도 나중을 위해서 벌목 해놓고 호잇 끝 좋아요. 이렇게 놓고 상황을 좀 지켜볼게요. 뮬 스테이션이 뭐하 나인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쪽에 이런 거 베어 버린 게 맞는 것 같고, 이쪽은 자리를 아. 좀 비워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저장고에 관련된 건물인 것 같은데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여기다 지면 되겠죠? 가 좋아. 뭐나. 자 이런 거 챙겨 오시고 여기 는 것도 챙겨 와요. 좋아. 자 먹는 게좀 약간 좀 아슬아슬하죠. 오호. <웃음> 동키를 고용할 수 있군요. 아니 근데. 음. 아 시티 센터에서 어떻게 할수 있구나 그런데 아직 할 수가 없구나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그흠 하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먹을 게 부족하죠 그러면 베리농장 하나 더 짓고 이거 없애야겠다아 이거 말고 자 여기는 거 정리합시다.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여기다 옮겨놓자. 그래 그래. 저참 좋은 아이구나. 아마 천은두 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제가너 오지 말고요. 여기다가 옮겨 놓고 옮겨 놓고 좋아요 이것도 여기다 옮겨 놓고 자 동키야 가자 내려놓자 다 꺼내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이거 좋네 이런거 행복하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 람을 지정합시다 호이 좋아요 이제 먹는거 고민은 안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키는 집으로 보려를 보낼게요 호잇 자 어느새 저녁이 다가오는군요 아까 전에 전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 좀 각오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한테 무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안되나? 안되면 뭐 어쩔 수없고요 음.. 좀 생산량이 좀 많이 더디다 큰일났다 옮겨 놓을게요 좀만 더 힘내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제 먹을게 올라가죠 집 하나만 더지어보자그 다음에 그이 아이 있죠 이 아이? 잠깐 이것도 뭔가 동키를 고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거 같고 어, 집을 좀만 더짓죠 여기다 여기다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에헤이 나무 때문에 안되는구나 배주고 됐어. 자, 이런 식으로 지워줄게요 어? 자, 몬스터 밤 섀도우 킹덤 스팟.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봐야 될것 같고. 누가 오는 걸까요? 어 잠깐, 잠깐 이거 무기 바꿀게요 싸웁시다 야 이리와 으어어어 아이 그러지마 나와 나와 오오오 그런거 아니네요 자 호잇 호잇 오후 아 잡았어요 행복하죠 자 근데 이렇게 공격당한 아이들은 고치긴 해야돼요 자 리페어를 한번 합시다 자원들를좀 날라 볼게요 이거 해놓고, 그, 자동으로 나는 애들만 좀 준비가 되면 우리 여행을 좀 떠날 거예요. 아, 그래, 그래. 네, 미안하다. 아이 그래. 수리하고. 됐 자, 지금 먹는 게 쌓이고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집시다 캐리어 스테이션 있죠? 이 아이. 여기다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호이호이 좋아요 자 사람들을 고용합시다 집 하나만 더지으면될것 같아요 여기도 밀어버리고 집을 하나 더지고 이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그저 아이도 지금 얼쩡얼쩡거리니까 잡긴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잡으러 갑시다 하하 하하 아, 아 네. 돼이 아이도 잡을게요 아야너이 자식아 그리고 할일 없을 때 이렇게 포도도 좀 날라줄게요 피는 자동으로 회복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될것같아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다 챙겨줄게요. 됐어. 자, 나무도 가져와서 그렇게 집어넣으면 마무리 지어지겠죠. 됐어요. 자, 여기다가 삶을 고용하겠습니다. 아라벨라 얘들이 좀 나르기 시작하면 자원들이 좀 찰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좀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돌을 좀 찾아야 되는데 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전에 먹을 것 좀만 더 챙겨 놓고 혹시 모르니까 됐어 그래 가자 자 건물을 바꾸시고 전투를 합시다 어디 임마 어디 있마 하나? 자 됐어 잘 가시고 돌을 좀 찾아볼게요 설마 아직까지 돌이 안나오는건 아니겠지? 어? 헉! 던전 들어갈 수 있어요 설마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겠지? 아아 파자 아, 아아 아, 파뭐 주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오 따라오지 마시고 빨리 가시고 됐고 레벨업이에요 한대 치고 얘들 때리고 좋아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아잠겼구나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 원래 액세스라서 준비가 안된건 아니겠죠. 오, 아, 자, 거물을 바꿔서 싸워야 된다 오이 됐어. 왼쪽에 길이 있었구나. 됐고. 자, 알고 보니까 왼쪽에 길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따라가면 될것 같아. 우리 죽여주시고. 아! 됐어요. 좋아요. 자, 이런 거 빨리 잡고. 클리어가 될수록, 아야, 잠깐, 야야야, 너무, 너무 많이 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됐어. 자, 2층으로 내려갈게요. 야 레벨만 올라가잖아 이거 좀 곤란한데 자전 레벨 3 으악! 너무 막 나갔어요 됐어 난 체력 회복 때,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쵸 좀만 기다리면 돼요 갑시다 오, 무섭다. 됐고. 아, 아. 아, 이렇게만 하고. 아, 야, 야, 야, 너무 아프다. 자, 그래도 팀원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무난하죠. 이거 만약에 혼자 있으못 깼을 거예요. 잠깐, 너, 너피 너무 좁다. 좀 기다리자. 자동 회복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3, 4층까지 내려갔는데, 뭐돌이라든가 그런 게 해금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가자. 니가 열쇠구나 아아 야야 너무 아픈거 아니야 너네 피워야겠다 자 레벨업 됐고 야 근데 너네들은 레벨업 안되니? 이해가 안되죠 자 일단 던전을 나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커맨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게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 게임도 올라가고 자 프로그레스 한번 봅시다 오 이렇게 됐네요 좋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자 가는 길에 열매 치워다가 받쳐주고 아니 그러면 지금 궁금한게 있는데 뭐죠? 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돌 나는 또도끼로바친 다음에 탐험을 해야지 무기가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어주고 다 놓고, 갖다 놓으면 끝. 됐어. 자, 너는 이쪽 가가지고 나 레벨업한데 좀 도와주지 않으렴 자, 자, 고 업그레이드 캐릭터, 저죠. 바이탈리티를 좀 많이 올릴게요. 그래, 이렇게 합시다. 됐어. 그리고, 놔. 아아 아. 됐어 끝자 일단 돌을 찾아볼게요 돌이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아니 이 자식 됐어 음 돌이 없는 것 같죠 자 돌이 어디 붙는 걸까요 그 그거 좀만 더 여행을 해보고 안되면 뭐 어쩔 수 없죠 아직 원래 액세스니까 지금 컨텐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접는 수밖에 없을 것같아 아아 야너 호민 호민 진짜 저, 너무 쩐거 아니야 이거 어? 잠깐만 픽엑스 인포 오호 멧돼지 잡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 야 나는 나는 세다 레벨이 4라고몸빵이 된다고 오케이 가져갈게. 행복하네요.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자 들어와. 자 일단 갖다 놓자 이제 지역에 해금 됐으니까 근데 너무 멀다 너무 멀죠 좋아 됐어 일단 이쪽에다 갖다 놓고 뭔가 음 좋은 방법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 스톱 파일이라고 저장고를 좀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일단 이쪽에다 지을게요그 전에. 자, 이거 좀 정리하고. 저장고를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옮겨놔. 옮겨놓고. 아마 돌도 내가 갖다 놨을 텐데. 헉, 돌 어디 갔어? 아니, 잠깐 돌이 어디 갔어요? 말이 안 되죠 일단 돌은 이런 숲에는 없다 보니까 친구를 좀 고용해서 4명이서 좀 가야될 것 같.. 그래야될 것 같죠? 아..잠깐.. 먹는 게좀 부족해진 것 같다 음.. 안 되겠다 자 베리팜을 하나만 더지게요 이쪽 라인에다가 지면될것 지금 음, 파워가 없기 때문에 짓는데 좀 한계가 있죠 어, 그거는 좀 인지하고 있어요 파워를 지읍시다 나무 20개가 들어가긴 한데 일단 이쪽 주변에다 지으면 될거예요 여기다 지을게요 갖다 놓자! 빠르게! 어이. 야 나무 20개가 모자라니까 좀 그렇다 일단 먹는게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장은 꼭 짓긴 해야 될것 같아. 이거옮고 자, 이런 거 빨리 옮겨놓읍시다. 자, 4개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시 농장을 만들게요 돌릴까? 말까? 어, 이쪽 그냥 벌목을 시킬게요 필요없어 자리가 모자르니까 자 이렇게라도 해볼 될까 아니야 잠깐만 돌지말고 이번엔 뒤쪽에다 옮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아 너무 네, 제가 이물을 붙여서 지은거 이쪽 라인에다가 그.. 메리팜을 하나 만들게요 이 아이도 없애자 정리하고 오케이 자 옮깁시다 됐어요. 자, 바로 지정을 할게요. 인터랙션, 끝. 아, 이러면 먹을 게좀 남아 돌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족하면 이쪽 가가지고 저희가 좀 열심히 어, 자원을 취득하면 돼요. 호잇. 좋구만. 자, 나무도 좀베어놓고 집 하나만 더 짓고 자, 친구를 만들게요. 제 친구가 많이 부족해. 됐어. 자 이런 것도 갖다 주고. 그나저나 피엑스 만들 때, 그, 아이고, 사람이 부족하구나. 그나저나 피엑스 만들 때, 그, 돌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헉? 그건 아니구나. 좋아. 자, 친구들한테도 제가 곡괭이를 하나 찍을게요 자, 빨리 기자 시간이 없어. 저에게는 곡괭이가 있으니까 두명 한테만 주면 될 거에요 자 이렇게 기부 치고 일단 나무 옮깁시다 자 나무 가져와 일단 이쪽에 다 갖다 놓자 그런 다음에 인터랙션 자 PX 이거 옮겨놓고 하나만 더 됐어요 자 이제 얘한테 주면 되겠죠 자 이제 곡괭이 친구 생겼어요 행복하고 그리고 너도 일단 따라와 자 따라오세요 호잇 아 그리고 동키 하나 데려갈게요 왜돌 나르게 일단 이쪽 라인이죠 자돌케로 갑시다 자 이런거 나귀야 내가 너한테 줄게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이번을 바꾼 다음에 곡괭이 질을 합시다 자 회피하죠 됐어 갖다 놓고 오우씨 뭐야 이거 따볼까 아니야. 무리할 필요는 없는 거야아끊놓고 도, 망가자 도망가자. 어어. 도망가자. 어. 한번 쏴볼까요? 뭐야, 이거. 에너지 얼마 안, 아야 에너지 얼마 안 되잖아. 너네 죽으면 돌주니? 그것도 아니네요. 어, 이거 챙겨주고. 아, 근데, 한명또 어디 갔어? 자, 이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을게요. 됐어 예, 너 지금 몇개 남았니? 어, 지금 네칸 남았죠? 아니, 세칸 남았죠? 어, 싸우는 온다. 헤잇! 이그 자식, 나에겐 무빙이 있다고. 아, 아니요, 아니요. 안대씩때리고때리고 됐어 끝자 고팽이로 여기 담고 담고 여전히 다리가좀 많이 났는데 아..잠깐만요 또 다른 애 온다고 했죠 저희 빨리 복귀할게요 좀 슬프네요 두 마리 건다고 말도 안 돼요. 아 이건 좀 싸워야 될것 같아. 어, 잠깐, 잠깐, 잠깐. 네, 일단 싸워 보겠습니다. 제가 못박이 돼서라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아좀 기다릴게요 내가 몸빵을 해줄겁니다 에이..캐리어 스테이션 다시 만들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들을게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자, 그리고 버그가 걸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 일단, 뒤로 옮겨주고. 헉, 지금 멀고도 부족하구나. 큰일 났네. 우리가 좀 옮겨줘야 될것같아 자, 이 아이는, 아, 자, 엠플린을좀회복시킬게 일단. 방법이 없어요. 사원에 옮겨놓고 다시 고용을 합시다 액션 한 다음에 알토스하고 자 얘네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게 먹을 거를 날라줘야 돼요 빨리 빨리 빠르게 얘들 배고파서 난리 났어 이거라도 먼저 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아 됐어요 나무를 빠르게 옮깁시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사람 지정 2명 다시 해야겠죠? 자 이러면 되겠지? 좋아 그래 빨리 옮기자 그리고 좀 수리할거는 수리를 할게요 수리할게 있나? 리페어? 나무 몇개 필요해? 네개 필요해? 오케이 동키에 좀 담을게요 가자 동키야 이리 오렴 동키야 이리 오렴 에미지 말고 그래, 좀 떨구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끝! 아, 야, 완벽하고, 일단 먹을 것도 좀 옮겨놓읍시다. 시간 있을 때. 됐어. 아 나중에 이거 이렇게 빡빡하게 지으면 안될것 같아요. 난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동키 이리 오시고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어 자 이거를 집어다가 아이고 잘다 찼네요 자 이제 나그 돌을 좀 뺄게요 그리고 이 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갖다 놔 됐어요 일단은 돌을 좀 저장시킬게요 을음 이렇게 놓고 자 이거를 다 뺄게요 됐어 자, 갖다 놔 갖다 놔 빨리 빨리 시간 없어 됐어. 한, 열일곱 개, 열여덟 개, 열아홉 개, 막이 정도 됐죠. 자, 저는, 여기다가, 그, 포레스터가 있, 어, 근데 여기 있네요. 자, 포레스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왜? 그 나무가 가까운데 자라면 좋잖아요. 그죠? 그거 감안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돌도 갖다 놓으면 돼요. 자, 빠르게 빠르게. 시간이 없어. 아직까지 철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철까지 나왔으면 정말 재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집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집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좋아요. 자, 인원을 늘리고, 농장도 늘리고, 그 다음에 운방꾼도 늘리면 해피하게 끝날 것 같아요. 자 이게 쌓여있지, 안 쌓여있지 봐야 돼요. 지금 쌓여있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 어, 운반꾼이 좀더 필요한 거예요. 헤리어 스테이션 있죠. 자, 이런 아이들을 좀더 만들게요. 만들어야 돼. 일단 이쪽 라인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좀 정리 합시다 여기다 지겠습니다 어, 내놔. 자,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나은 더. 끝! 함 지정할게요. 하, 이러면 되겠지. 자, 너희들이 좀 움직이면서 좀 빠르게, 어, 물건들 나눴으면 좋겠어. 너 뭐하니 지금 어허 이 자식 보소 이거 왜 나르지 않는거야 이거 자그 다음에 이제 스톤게이트를 한번 지어볼까요 네, 슬슬 방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런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도돌키러 아, 갑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웬만한 콘텐츠를 다 즐겼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다한것 같아요 아직 철이라던가 그런 성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그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플레이 했을 때는 좀더 많은 품텐츠가 나오게 기대해볼까 자, 이제 동키한테다 집어넣고, 가다 놔. 자, 이렇게 하고. 자, 얘 잡을게요. 다구리 최고지? 됐어. 너도 싸우겠다고? 아! 아니야. 됐어. 자 빠르게 복뱅이를 봅시다 됐어요 자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자 고지가 얼마 남았어요 야, 너몇개 채워졌니? 아, 이거 하나 버려. 돌만 더 챙기자. 됐고. 됐죠? 됐어 집어넣고. 다 찼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즉, 들고 봅시다 갑시다. 돌벽이 있다니, 아, 좋네요. 먹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죠? 만들면 뭐 우리가 중간중간 날라주면 돼요. 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가만히 있어봐. 어디 가니? 됐어 자 이런 거를 날라주면 끝오 멋지네요 벽까지 한번 만들어보죠 스톰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지는데 좀 번거롭긴 하네요 크, 멋지구만 다빼 마찬가지로 아마 이쪽은 그어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와치 타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와치 타워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단 공기한테 다담 그 담아놓고요. 됐어. 됐어. 됐어. 이렇게 놓고 그 파워를 찾아볼게요. 이아 이죠? 뒤다, 에 이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내려놓고 내려놔. 네. 그리고 돈키호테 있는 거 이것도 다 꺼낼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합시다. 14개, 2개 더 남았구요. 야, 니가 가져가면 어떻게 다시 꺼내? 자, 이렇게 하고 음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타워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여기다가 스토을를 하나만 더으면 되겠네요. 사실.. 어.. 거의 컨텐츠 다 즐긴 거나 다름이 없죠 됐어 너 뭐하니? 꼈니? 이리와 그래 에고. 또 빼놔 빼고 안 보이죠? 이게 맞는 거 같아 자 이렇게 지읍시다 고 어, 이쪽을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될것 같아요. 그쵸? 막을, 막게요 막겠지? 됐어 자. 일단 봅시다. 지금 웬만한 건다 지었어요. 웬만한 건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어, 다음 패치가 되면 좀더 컨텐츠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무튼 대략 이런 게임은 이런 식으로 즐기면 될것 같아요 여태 감이 잡히셨죠 근데 나는 아기자기하고 좀 뭔가 노가다 컨텐츠가 좀 많이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그 AI 개선이라던가 그런게 되면 음더 할만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로직 개선이죠 AI가 어디 겠어요 이 게임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을 다음 패치 나올 때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